자, 하이구야. 1만원 또 뭔데? 와, 엄청난 놈이 나왔어요, 여러분. 자, 월 12일 목요일 업데이트 및 이벤트 안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영웅이 나왔어요. 내일 도 또, 어, 나왔다면 내일 나오게 되는데, 오, <웃음> 웹폰 마스터 철혈의 모노입니다. 모노가 줄어보면 이쁜 쓰레기를 많이 담당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성능을 미리 한번 살짝 봤을 때, 이거 이번에 예사롭지 않습니다. 예사롭지가 않아요. 예, 한번 먼저 이만원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사이기 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여러분 느껴집니까? 이거 힘좀 줬어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모노였고요 어, 제 개인적으로는 크리스마스 릴리아가 있듯이 일곱 개의 재앙에도 한 명씩 센 캐릭터를 만들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다가옵니다 근데 임팩트가 장난이 아니었죠 무슨 에반게리온의 여주 정도급 이었는데 지금 방금 자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개성입니다 무기술의 달인 웨퍼 마스터니까 아군 턴 시작시에 디버프 효과에 걸려 있지 않은 적군에게 한턴 동안 치저 지방 30%를 감소한 효과를 부여하고 자 어떻습니까 일단 저기 디버프가 없어야 돼요 켜랑 같이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약간 계속해서 켜좀 이제 그만 좀 써달라는 그런 느낌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저기 디버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치저 지방 30%를 감소한 효과를 부여하고 부여 개수만큼 자신의 공격력이 7%씩 최대 10회까지 증가한다. 요거는 누적이 되는 것 같죠, 보니까. 7%씩 최대 10회니까. 그러면 10회 되면 70% 증가합니다, 공격력이. <웃음> 자, 봐봐. 어, 일단 치저 지방을 깎는다. 그 효과가 보여한다. 이게 벌써 두개 2개 아닙니까? 두 개로 봐야 되나? 한 개로 봐야 되나? 그거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두 개로 보면 시작부터 여섯 개예요. 그렇게 줄러나 이거 한 개로 보면 시작했을 때세 개고, 어쨌든 그러면 두턴 혹은 세턴 내에 공격력이 완전히 도라이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어, 스킬 보자면 스킬이 또 충격적입니다. 어세신 스트라이크, 달러 접근 공격력 300% 약점 피해입니다. 저 우리 최근에 베니마루를 써봐가지고 이 약점 피해 딜봉 맛을 좀 봤다. 이 말이죠.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마도 새로 나오는 캐릭 신캔데 약점 피해다 상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개성에서 치저치방 효과를 부여를 하거든요. 이게 빨간색으로 디버프로 만약 걸린다면 바로 약점 피해로 때릴 수가 있겠죠. 그지? 어, 좀, 좀 희한하네. 디버프 효과가 안 걸려있어야 디버프를 거는데 어쨌든 뭐 걸릴 겁니다. 디버프가. 바로 약점을 빡빡 때리는데 와 이게 막두 턴, 세턴 지나면 공격력이 막 미친 듯이 더 증가한다. 베니마루 상위 호환? 이런 느낌 좀 느낌이 오고요. 자, 두 번째 스킬, 소잉 사이드입니다. 이것도 모든 적군 공격이 250% 쇠기입니다. 쐐기 쇠기, 여러분. 쐐기 치피 두 배. 치저 치방 깎았잖아. 치매 터졌어. 치피 두 배야. 이게 전체기로 터지는데, 이거 상당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안멜이 전체기 이압 나갈 때 같은 그런 느낌의 딜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거 진짜 대놓고 미친 딜 아닙니까, 여러분? 자, 필살기입니다. 풀이젝션 비기입니다. 비기. 원조 핵폭탄. 자, 필살기 풀 기준으로 450% 비기. 그렇다면, 아, 아 <놀람> 풀업 안 하고는 좀 딜이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풀업을 해야 스킬 한 개당 추가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약간 로멜, 혹은 에밀리아, 요런 애들 필살기와 같다. 패가잘 풀리면 올킬, 패가안 풀리면 의외로 애매하게 들어갈 수도 있고 상대의 어떤 뭐 보막이나 이런 거에 가로막히면 딜이 잘안 터질 수 있는 그런 필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상당히 좀 좋은 필살기를 준것 같고요. 등장 확률은 0.5%.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와, 미친 듯이 날뛸 것 같은데. 제2의 크리스마스 릴리아? 막 신이랑 해갖고 3명 다 쓰면, 야, 신이 또 전체 약점기잖아. 야 이거 재왕대에 다시 힘을 줍니까? 전생슬덱을 재왕대기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와 이거 완전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게 됩니다, 싸움이. 으스. 자 어쨌든 좀 되게 흥분되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이거 이거 봐 봐. 이거 간지 좀봐봐 봐. 이거 거의 뭐 에반게리온 여자 주인공이야, 이거. 신경 많이 썼대 이거 지금. 피사기도 보니까. 이 정도 신경을 썼다? 내가 보기에 살살 나올 것 같지가 않아. 근데 어, 잠깐만 형 말은 참고만 해. 너막 이랬는데 내일 써 봤는데 뭐 스탯이 좀 그지같이 빠져가지고 뭐 딜이 안 나오고 이럴 수도 있어. 음 오늘 이제 내일 돼서 보고요. 자 신규 성물 2 종이 나오는데 시그루드가 나오네요. 시그루드 적군 중에 투급이 가장 높은 적군의 기본 능력치 25%만큼 자신의 기본 능력치가 증가한다. 예 그런 정도. 브리닐드꺼 자신은 디버프 효과 1 개만 걸리며 디버프 효과에 걸려 있으면 자신의 공격력이 20% 증가한다. 자 이런 정도가 나옵니다. 자요 이벤트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뚝딱뚝딱 아지트 추가 공사 이뭐 이제 이벤트 해가지고 뭐 이렇게 뭐 재료 만들어서 납품하는 형태의 이벤트 기억하시죠? 그런 형태인 것 같고 뚝딱뚝딱 가구 만들어 가지고 얘들한테 기, 뭐 기증하겠지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 코스튬이 보이더라고요 예, 요번 모노의 코스튬입니다. 무기부터 어, 헤어, 의상까지 다 있는 것같고요 아, 좋습니다. 이런거 좋습니다. 좋아요. 스페셜 제앙전 리턴즈 해가지고 요 이벤트도 합니다. 근데 왠지 제왕전 해가지고 막제왕웅들 맞게 나오는 게뭐 메타에서도 얘들이 한자리 할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이거는 이벤트 얘기고 이벤트 이마들 이제 제왕전 보스 두드립 해가지고 교환소 가가지고 예 바꿔 먹으면 된다 여기도 보면 코스튬들 좀 있고요 음 좋은 재화들 많이 있습니다 자 마일리지 코스튬 시즌 상품 해갖고 등장합니다 필요하셨던 분들 사놓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겠네요 자 요런 정도인데요 상당히 좀 기대되 되고 흥분되는 신캐 등장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제왕대 키우셨던 분들 제가 보기에 제왕대 지금 한번 한메타 해먹을 수도 있다. 내일 봅시다. 내일 실험해보고 결론 내리도록 하죠. 좋은 밤 되세요. 바이